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가 수는 한 5,000호 정도 5,000호 이상 됩니다. 그러한 12동을 치면 예. 5만 개 있다는 거예요? 5만 개. 5만 개는 무조건 넘는다고 봐야죠. <웃음> 점점 호수 밑을 밑 흙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손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다져져 있고 흙 자체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많이 뭉쳐지는 흙입니다. 초농부한테 아, 네. 어떤,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가요뭐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이게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양 개선이 된다 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옥시파. 음. 네. 하루네. 네. 금방 먹네 네. 네, 저는 지금 성주의 한 참외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주 지역은 전국에서 이 참외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참외를 참외를 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연장 문제인데요 자 오늘 이 연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공부가 이곳에 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참의 연장문제를 해결할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게 할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가 수는 한 5,000호 정도. 5,000호 이상 됩니다. 호 아, 이상. 예, 하우스는 제가 요거 했는게한 14동 정도. 14동. 예. 보통 하가고 10동, 10동 이상 하시나요? 하시나요? 예. 10동 이상은 하는데 또 적게 하는 집에는 6동에서 한 8동.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동 만치면 예. 5만 개 있다는 거예요? 5만 개. 5만 개는 무조건 넘는다고 봐야죠. <웃음> 하우스는 5 개가 개어요 예. 이 자동 개폐기라고 네. 저희가 이게 군에서 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전동가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에는다 어...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버튼만 누리면 이게 모터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저 모터가 이 이불을 한동한동한 동을 다 따로 덮거든요. 이렇게 어... 이불만 덮어줘도 지온으로 한 15도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손으로 밀고 벗겼다가 덮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다 보니까 일을 전부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일할 시간이 사실상 겨울에는 이게 낮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일할 시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이거 벗기고 덮고 해야 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저는. 네, 보통 지금 앞에 수정해 놓은 게 보통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그래도 요렇게 저 타원형으로 저는 이제 모, 모양이 좀 많이 나오는데 생장점이 없어졌단 말이죠. 아니, 영양분이 자꾸 당기다, 당기다 보니까 열매 쪽 생장점이 없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회복하고 있는 요런 단계거든요. 음. 요런 요런 거는 지금 이제 회복돼 가지고 조금 나오고 있는 단계고요. 성혜밭에 처본가 어느 계십니까? 여기 가까운 성주에 꿈이랑 성주랑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동생이 참외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작피라든지, 이제 계속 하우스 안에 한 장물 참외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연작피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줄이고, 또 토양 대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가을철에 열처리나 음. 아니면 담수처리를 해가지고 연작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음. 하고, 이렇게 농작기 때는, 저희가 뭐, 기술센터 쪽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 같은 관련된 거, 고런 제품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100% 다 잡아주지 못하니까. 거기 그 초농부한테 그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은 요 어, 뭐, <웃음> 제일 바르고 싶은 거는, 일단은 뭐, 병해충이나 아니면 은 토양에 관해서, 토양 개선해서 음. 저희가 이게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양 개선이 된다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음. 점점 호수 밑을 밑에 흙을 한번 파 보겠습니다 손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다져져 있고 흙 자체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많이 뭉쳐지는 흙입니다 토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치?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흙이면 어느 정도 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뭐 논, 논짜리 찰흙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러면 그렇게 좋은 흙은 아니네 지금? 네, 토지 자체가 하우스작물이나 밭작물 했었을 때 좋은 조건의 흙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한 2개월 반, 3개월 전에 이미 로타리하고 다 했는데도 이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땅 자체에 이게 조금 다져졌다는 이런 느낌. 뭐 얼마나 기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월까지는 달 계속 수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다져지니까. 그러니까 뭐, 정식하고 나서 한두번되면 딱딱해집니다. 어. 비로를 많이 이래, 이제, 비로 좀더그 코른 부분 많이 걷다 보니까, 어. 여기 보들보들보들 합니다. 손도 수숙 들어갑니다. 오. 원래 정식하고 나서는 손에 아, 잘안 들어갑니다. 물이 묻으면은, 물이 있으면 잘안 들어갑니다. 소리 수숙, 수숙 들어갑니다. 응. 떼알구조라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흙들은, 이제, 뭉쳐져 있으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옥시팜을 쓰면은, 이제, 땅 자체가 떼알구조 식으로, 동그란 게, 궁극이라고 생겨요. 예. 그 사이로, 이제, 산소 공급이 되면서, 이제, 뿌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 하우스에 근할 때는,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예, 포럼 주기로, 이제, 6 0 0에한개 정도는 근합니다소양이 어떻게, 언제쯤, 언제쯤 받을까요 지금, 뭐, 한, 한 두세 번 들어가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뿌리 쪽에서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슈퍼로 뭐 말대로 음. 이게 뭐 땅이 좀 부드러워지고 또 공간이 많아지면 음. 그만큼 또 뿌리 활착이 또 쉬울 수 있으니까 음.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저도 좀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음. 확인했던 자리 다음에 그대로 영상 찍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일곱 번째 칸에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 뭡니까? 이제 실험해보려고 하는 그 제품입니다. 아그 제품. 네.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도 보고 이렇게 땅이 변한다는 영상을 보고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 뭐 완전 그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농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방법이나 사용량에는 어떤 방법이가요 하나 가지고 500평에서 한 600평 정도 사용을 하면 되니까 지금 내동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두병두 두 병을 넣어서 10일에서 보름 상간으로 이렇게 점점 물 넣어줄 때 이제 같이 넣어주는데 이게 한 2개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면 토질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그 이론이기 때문에 내 밭에 지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이게 시, 시, 실험을 해서 효과가 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농가분들 그 다음에 뭐 하우스라든지 어떤 한 가지 장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라기는 네. <웃음> 그, 아니죠? 예? 피가 있는 아니겠죠? 제가 하우스 대동다 사먹죠 뭐 <웃음> <웃음> 가루네 예. 혹시 밥? 네. 네. 요거를 참 먹나요? 한번 쳐 보겠습니다. 금방 먹네? 네. 제가 피트병에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분유처럼싹 음. 녹아서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만 넣으면 될까요? 미왕 실험하는데, 동생 참외 농사가 잘 돼야지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해주는 게 있습니다, 또. 아, 멋니까 <웃음>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어차피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제품들이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빨리 단축을 시켜줄 수 있는지 회복기가 얼마나 빠를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음이 약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요 지금 제품들 자체가 훨씬 빨리 깨어나겠죠? 깨어나서 활발하게, 원활하게 그 많은 그 배양 종균들이 많이, 회수,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루엔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어 미생물들의 먹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쿠도두병 그다음 아트플랜 두병 그다음 로엔스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천평이죠 예 네, 천평에 관주를 넣을 겁니다 아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밝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또 있지만 아트플랜 같은 경우는 미생물 중에서도 이제 다른 어, 참외밭에 안 좋은 균들이 생기지 못할 수 못하게끔 병원균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 아트플레이도 해주거든요. 앞으로 생길 다른 여러 가지 그안 좋은 병균들이 힘을 쓸수 없게끔 그안 좋은 균 자체가 더 많이 번식을 할수 없게끔 이제 억제를 시켜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다가 또 때마침 또또님께서 뭐 전화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눈앞에 좀 수확 양이라든지 뭐 수확 현황이 좀 나쁘다 보니까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옥시토에 만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트클레까지 아트클레인. 신다